네, 가상화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레이팅스의 김원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상반기 가상화폐 시장을 정리를 해보고 하반기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먼저 시장의 흐름, 상반기 동안 어땠는지 그래프로 함께 살펴볼까요? 네, 네. 그래프를 통해 지금 상반기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7일에는요. 어, 최고 고점인 109.43포인트까지 현재 올라갔었다가요 지금 이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규제들이 쏟아지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2월달과 그리고 4월 중순서부터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즉 반등하는 시점마다 국내외 안 좋은 소식들이 좀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10포인트 조금 전까지 109.43포인트까지 올라갔었지만 현재는 38.3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대략 한 70% 가까이 가격이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반등을 하려고 하는 시점마다 규제가 좀 부각이 돼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약간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조, 고점을 좀 찍고 약간을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규제 관련 이슈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 규제 관련 이슈가 시장을 많이 또 점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상반기 지금 전체적인 규제로는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1월 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부 폐지하겠다라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있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1월 중순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확인 계좌 도입과 그렇죠. 그리고 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도입을 하기 위해 원화입금을 굉장히 오랜 시간 중지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이런 규제가 있기 전에는 공교롭게도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제일 높은 고점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 유료하락했군요. 네, 네, 근데 한국이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었지만 음. 한국에서 강력한 규제에 대한 드라이브가 들어가니까 이제 가격이 좀 이렇게 많이 빠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이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규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도 덩달아 좀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규제 관련 이슈도 있었지만 또 안타까운 게 거래소 해킹 문제도 여러 차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영향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올해 가장 큰 해킹 사건으로는 총세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주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 사건 소식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코인레일은 6월 11일 날 이제 해킹 공격을 통해 4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을 블룸버그,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통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11%대에서 12%대 가까운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어, 그런 다음에 이러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내에 6월 20일 날 비싼 거래소 해킹 소식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 규모는 350억 원 상당이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각종 이제 수사 기관과 국내의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들의 협조를 거쳐가지고 피해 금액은 이제 좀 다행이지만 음. 190억 원대까지 축소했다라는 좀 줄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소식까지 좀 전해지기는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해킹 소식뿐만 아니라 1월달에는 일본에서 발생했던 좀 코인 체크 거래소에 네. 해킹 사건이 상당히 큰 금액이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히 컸죠. 네, 그래서 네. 5,600억 원 상당의 낸코인이 이제 도난을 당하면서 이제 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서 거래소가 중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해당 거래소에서 26만 명의 피해자에게 4,700억 원 상당을 보상을 하면서 현재는 종결이 되기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상반기 동안 가상화폐 시장 전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규제 관련 이슈 또 거래소 해킹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하반기 좀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이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어 하반기에 네. 대해서 지금 가격에 대한 예측 같은 경우는요. 어, 주목을 해봐야 될게 이제 조금은 지난 기사이긴 합니다. 근데 톱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2만 5천.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이제 얼마 전에 했었고요. 또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은 2022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25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측을 조금은 높은 가격이지만 현재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측에 대한 기사인데요. 어, 트레이딩 닷컴의 토드 고드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4천 달러까지는 단기간에 하락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만 달러까지 2019년이 되기 전까지는 만 달러까지 다시 가격을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얘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예, 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나 암호화폐 가격은 어느 정도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상승에 대한 폭은 여전히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에 있는 가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이제 가장 많이 익숙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일자 실시간으로 6,381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6,300달러에서 6,400달러를 최소한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가격을 해, 이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7,000달러에 대한 도전은 분명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지금은 좀 공급량이나 수급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네. 근데 이 가격에 대한 이제 유지를 못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5,000달러까지도 하락할 그래요. 수 있다라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네. 어, 전문가들에 대한 예측처럼 연말에는 가격이 조금은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아무래도 거래소 관련해서 규범과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만들어져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말에는 분명히 가격이 올해 1월까지 달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단언컨대 제가 표현하기에는 모래성과 같은 가격 상승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바닥을 다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로 인해 거래소에 대한 안전성 무엇보다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될것 같고, 다음에 전 세계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 그리고 ICO에 대한 정확한 룰들이 마련되어 암호화폐 시장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 한해 가상화폐 시장 바닥을 튼튼하게 다지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를 바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동향 김원규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